마이갓 oh 에브리바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야중이친구 티띠띠 혜정이가 야밤에 단발병이 걸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새벽 6시에요 제가 잠을 안 잤는데 계속 평생 거짓전으로살 바에는 차라리 단발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셀프 단발을... 머리숱도 너무 없는데 이렇게 다닐 바에는 단발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셀프 일단 쇄골 위쪽으로 자를 생각이거든요 이거 지연이가 몰라요 지금 주변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그냥 솔직히 거지존으로 사는 것보다 단발로 사는게 더 낫잖아요 자아? 벌써 후경아 좀 되네 어떠지? 아 진짜 그냥 잠이야 잘걸 왜..왜 그랬어? 쪼면서 사는 거다 야 어? 너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별거 아니다. 응? 요즘이 너 일단은 여자들이 정말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저지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.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괜찮기 때문이에요. 여자다 아, 정말 예쁘다. 아하! 아하! 자 인터넷에 단발이 어울리는 얼굴형이라고만 쳐도 나오는. 이귀 끝에서 턱 끝까지 자로 재면은 뭐몇 센치가 넘으면은 단발이 안 어울리고 긴발이 어울리는 얼굴형이고 하관이 정말 좁고 작아야 단발이 어울린다고 해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충동적이고 고집불통 <웃음> 지현아! 왜 갑자기 그렇게 꾸미고 왔어요? 지현아!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어, 이쁘겠어? 무슨 날이야? 무슨 날이야, 얘들아? 아니? 엄청 이쁜데? <웃음> <짧은 노래도> <웃음> 어, 짤은 머리도 이쁘네. 어, 이뻐? 어? 머리 엄청 이쁘네, 이거? 어때? 어? 머리 이쁘다, 이거. 머리 안 길어도 이쁘네. 좀더 짧게 해도 될것 같은데? 어, 내가 자른 거야. 어, 자른 거야, 머리를? <목소리> 아, 어떻게 잡았어? 혼자 네. 아, 이사기? 진짜 이쁘다, 근데. 아, 진짜? 어. 딱좋아하는기인데 아, 진짜? 어. 어, 완전 그러네. 그 정도야? 어.